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시노엘리스입니다 포케라브에서 제작했으며 이중 니어 엉덩마타 사 음... 아닌 니어 오토마타를 만든 요코타로가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음 구매만 해놓고 안했었는데 이런 게임이었다니 당장 해봐야겠네요 신오웰리스는 일본에선 이미 2017년에 출시한 게임으로 글로벌판으로 한국에선 넥슨이 서비스한다고 했지만 갑작스런 현지화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가 됐었는데요 7월 1일 넥슨이 아닌 개발사 포케라보에서 직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잔혹동화라는 컨셉으로 유명 동화의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작가를 부활시켜야 하는 배틀로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현재 참여한 동화는 백설공주, 빨간망토,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헨젤과 그레텔, 하구야 공주 이야기, 피노키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이노공주, 오즈의마법사등 15개 작품이 있으며 추가로 더 생길지는 게임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어차피 리세마라 할 거니까 뽑기 하라고 10연차권을 줍니다 이 뽑기권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무한뽑기가 가능했었습니다 제작자가 유저의 마음을 아주 잘 아는구만 구글링을 통해 뭘 뽑아야 할지 찾아본 뒤에 약 30분 동안 리세마라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에 SR랭크 두 개를 얻었는데 캐릭터가 열리는 무기라서 바로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무기 뽑기가 주 컨텐츠라서 먼저 캐릭터에 맞는 무기를 뽑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진행 중에 메인 캐릭터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어, 리세마라 표로 보니까 엘리스가 가장 좋다고 나오다 보네요 그래서 엘리스로 바로 선택했습니다 미나리니와 기어... 전투는 너무나 단순한 턴제 게임이었습니다 캐릭터별 직업에 맞는 무기를 착용한 뒤 전투에 들어가는데 착용했던 무기 하나하나가 턴제당 사용하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짤막하게 캐릭터들의 스토리가 나오고 전투 자체는 에큰 변화 없이 오토로도 무난하게 다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게임 자체가 17년도 거다 보니 새롭다는 느낌보단 옛날 게임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하지만 스토리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중간에 여기 보시면 크로스 스토리라고 해서 앨리스와 백설공주가 만나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쭉 해보니까 서로를 죽여야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전개되는데 정말 스토리 부문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스토리 때문이라도 자동 켜두고 계속 읽어볼까 생각할 정도였네요 어.. 그런데 내용 자체가 몰입감이 떨어지고 좀 이해하기가 힘든 단어들이 좀 많았습니다 요코타로가 참여해서 스토리 부문을 믿었는데 어, 많이 실망을 좀했고요 게임 자체 부분에서도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디오 오토마타 처럼 액션이 있는 게임이었으면 더 재미있게 스토리에 몰입하면서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어,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리세마라를 준다는 점과 스테이지별 뽑기 제화를 꾸준히 주는 점에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리세마라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하는 거 바로 뽑고 시작하는 게더 좋았네요 이 밑도 끝도 없이 뽑기로 시작하니 어, 이게 뭐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정리하자면 시대를 잘못한 게임이랑 볼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19년 최고 기대작이라 불렸던 게임이었는데 어, 이거 넥슨이 손절할 정도이니 말 다한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